대작이 탄생했다. 비밀의 숲의 배두나, 조승우가 역대급 작품의 탄생을 알린 것이다. 현재 네티즌들 역시 까칠한 검사 역할은 제격에다 감정없는 조승우의 연기, 정말 미쳤다 역시 믿고 보는 조승우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오랜만에 국내 드라마에서 만나는 배두나에 대한 극찬 또한 아낌없다. 비밀의 숲 1회 시청률은 평균 3%, 최고 4%를 기록했다. 조승우는 10일 첫 방송된 비밀의 숲에서 서부지검 형사 3부 황시목 검사로 등장했다. 조승우 프로필 출생 1980년 2월 12일 조승우 나이 38세 고향 서울특별시 본관 창령 조씨 조승우 키 173cm, 몸무게 63kg, 혈액형 B형 조승우 학력 서초초등학교 조승우 출신학교 서일중학교 개원예술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학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데뷔 1999년 영화 춘향전 가족 아버지 조경수, 누나 조서연 소속사 군맨스토리 종교개신교 수상 2017 한국뮤지컬 어워즈 대상 조승우는 드라마 내에서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남보다 훨씬 옅고 흐린 탓에 무감동 무감정으로 일관하는 인물을 맡았다. 때문에 질러도피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란 소릴 자주 듣고 인간 관계도 메마르기 그지 없다. 하지만 그 능력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검사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억지스러운 시크함도. 겉도는 카리스마도 없었다. 냉혹하면서도 세심한 표정 연기로 또 하나의 TVN 대작 드라마를 기대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배우 조승우가 소름 돋는 연기 내공을 스스로 입증해내며 비밀의 숲첫 1회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21일 첫 방송된 케이블TV, TVN '세 주말 드라마' 비밀의 숲은 극본 이수연 연출 '안길로'가 맡았다. 비밀의 숲 등장인물 관계도에서 조승우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을 맡았다. 비밀의 숲 전반적인 스토리는 조승우가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적 드라마다. 이날 첫 방송은 우연히 검사 스폰서 박무성의 살인사건을 발견하게 된 검사 황시목이 형사 한여진과 의기투합해 살인용의자 강진섭을 긴급 체포하는 모습으로 시작됐다. 이후 체포된 강진섭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22년을 구형받고 방송 말미 억울함을 호소하던 강진섭의 자살이 암시돼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렸다. 드라마는 황시목의 살인사건 추적 과정을 전면에 내세워 극적 긴장감을 높였다. 황시목은 어릴 적 받은 뇌 수술로 감정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인물.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하는 용의자 강진섭을 향해 날카롭게 독서을 내뱉는 모습을 보여주며 차가운 성격을 드러냈다. 또 수습을 마치고 검사 데뷔전을 앞둔 후배 영은수에게 격려 한마디 하지 않는 모습, 차장검사 이창준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 등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황시목의 차가운 캐릭터가 눈길을 끌었다. 또 방송 내내 그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으며 일관성 있게 무감동 무감정한 상태를 유지하던 황시목이 살해된 박무성의 어머니의 오열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표정은 조승우의 연기 실력에 이견이 없도록 만든다. 황수목은 어릴 적 같이 죽자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어린 시절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4년 SBS 드라마 신의 선물 마이너스 14일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조승우의 연기 저력이 빛났다. 조승우는 시종일관 날카로운 눈빛과 서늘한 표정으로 특유의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냈다. 감정적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강력한 매력을 드러내는 황시목이라는 인물을 완벽히 표현해낸 조승우의 모습에서 왜 그가 연기신이라 불리는지 시청자들을 충분히 납득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비밀의 숲은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이라는 소재를 다